오, 오랜만이에요. 버피온 공개 들어 주세요. 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당신은, 어, 당신은 오늘 게임에 마피아와 공을 찾기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3명의 마피아가 이곳에 현금 50만원을 숨겨놓았습니다. 이번 본라이에는 브로커라는 새로운 인물이 존재합니다. 브로커는 밤이 찾아오면 원하는 표를 주목하여 현금의 존재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브로커는 현금을 찾더라도 1명 이상의 시민 또는 마피아와 공조해야 현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게임은 보물찾기 시간을 주단을 뜻할 수 있는 날려게임,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하는 보물찾기, 그리고 마피아 게임을 총 3라운드 진행 후, 마지막 보물찾기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운드 진행 시, 현금을 찾은 시민은 주행자에게 그사실을 알려야 하며, 주행자는 누군가 현금을 찾았음을 액령으로 공지하게 됩니다. 마피아 게임을 통해 현금을 찾은 시민이 죽게 될 경우, 현금은 다시 마피아를 통해 숨겨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가운데 시민이 환료을 받고 있을 경우 범고된 마피아 수에 따라 전망을 실증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도 형종을 잡지 못하고 마피아가 단한 명도 범고되지 않았을 시 방금은 두배에 진행이 됩니다. 세요 아.. <웃음> 새롭게 돌라이트 2. 오랜만이죠? 누구세요? <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도권과 통에 되신 거에. 네. 본인 이름 한 번씩 보내 주세요. 야안 보이게 해, 다들. 양심적으로 보지 않기. 조명 좀 낮춰 조명 좀. 이리만 분해는 거야. 상관없어. 뭔데? 뭐야? 뭐야?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했구나. 아, 아, 아, 여기서도반응이 갈리겠네. 어, 근데 여기 왜 사람이 조용히. 되게... 아, 너 마피아구나. <웃음> 너 마피아. 나 <웃음> 오래하고 싶어 게임 오래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기 민규 살짝 의심스러워. 왜? 일단은 시작부터 세 명이 간조를 졌어 누구세요? <웃음> 이번에 진짜 괜찮은 생명보험이라고 <웃음> <웃음> 네. 너무 잘 어울린다. <웃음> 내가 저번에 그냥 아주 한건 했었지. 아, 너예전 얘기 해달라고? 오케이. <웃음> 어필이 어필. <웃음> 어필. 옛날 거 해달라고. 우승했다고. <웃음> 그래서 너 근데 상금 타서 호화롭게 요즘 지내다던데. 아 요즘 그 상금으로 다 이거 한 거야. 그단 순간이야. 스타일리스트 나가 좋잖아. 세떡골이다 <웃음> <세또 골라> 어, <웃음> 모든 걸 깨뜨려 보는 눈. 깨뜨려 보는 시 와! 야, <웃음> 와. 네, 와. 와. 야와 깨뜨려 보지 마. 저번에는 활약을 못했지만 오늘이야 말로. 이번에 꼭 했으면 좋겠다. 오늘야말 모든 걸깨뜨 보는 눈이다. 이번 시즌에는 그런 커는터가추가습니다커커라는터이 찾아오면 파악수있습니 오구를 찾더라도 명상을할수있 해야 되구나 선비는 지난 시즌과 동일합니다 단, 시이 선비를 찾아 있을 경우 건물은 마피아 수 있다가 1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거짓말 말하고 접는 거지 아니 선배 게임 말 해도 돼야 요즘 좀 놀았네 코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좀 해봤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돼. 치면 돼. 야 웃기게 거짓말 치면 돼. 난 호랑이. 난 요즘 맨날 놀러 다녀. 난 어제 샤워 두번 했어. <웃음> <웃음> 왜요? 왜? 내가 두번 했다니까. 아니 왜 이런 공문이 너무 좋아 진나두번 <웃음> 했어요 샤워. <웃음> 아 진짜 최고야 <웃음> 불평 없이. 아니 와 타이밍 너무 좋다. 자, 도금이 도금이가 샤워를 두번 했을까요? 당신은 어제 샤워를 두번 했습니까? 네. 진짜? 어? 지금 거짓말 치고 거짓말을 있는 거잖아. 하라고. 아, 거짓말 못한걸 수도 있지. 오. 오. 오. 오! 오! 오! 나 어제 한번 했는데. 넌 진실을 말한 거야. 얘 실패인 거지 얘. 얘 실패. 그러니까 진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너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 초밖에 없는 거야. 너너 너 마피아지. <목소리> 시민이지. 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야지. 아,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아. 다시 해 볼까요, 한 번? 이자할까지 이제 이제 제대로? 아, 저도 거짓말 해 보고 싶어요. 저도 감동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아, 아이 게임에서 우리가 웃겼어야 되는데. 아 우리 가슴에 왜 웃길려 하지? 아, 아, 근데 이거 사실 웃겼어, 덕염형 아, 아, 웃겼으면 됐어. 획득한 추가 시간은 20초입니다. 지금부터 5분 20초. 미안하다, 돌아가겠습니다. 미안하다. 오케이, 아니야. 미안 있어 5분 20초. 얘들아, 5분 20초 동안 차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분 20초, 5분 20초, 5분 20초 마피아 너무 큰일 났어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오늘 마피아 게임 시작 오케이. 와 너무 사이레야. 어렵다 조사야, 찾는 거야! 조사야, 내가 찾는 거야! 뭐 갑자기 찾는 줄 알았잖아 어디야? 냉장고야? 아닐 거야 분명해 이거는 왜냐, 너무 뻔하니까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 이런 뻔한 데는 오히려 없을 거라고 왜냐? 넌 마피아를 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피아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 네가 마피아였으면 과연 어디다 숨겼을까? 이거 파일 같은 데 있는 거였어 야! 찾는 거야! 거야 진동해, 설마 그걸로 어디 여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마지막에 아, 그 시간 늘릴 수있는요 진짜 이거 봐봐 어떻게 되죠? 응? 여무 싫어 방식 해놨어 봐봐 아니 형 근데 그거 수갑 아니야? 수갑인가 어, 아, 수가비 이건 뭐지? 열쇠 뭐야? 아니야, 열쇠 아니야 열쇠 아니지? 여기 열쇠다 있어, 형 아, 그래? 캐미네에다 어. 있어, 열쇠 아니, 근데 이걸로 우리가 어딜 열어서 돈을 꺼내는 걸 수도 있잖아 한번 들고 있어봐 어 어, 이 브로커 말좀 해주세요 어. 형, 브로커지? 나 브로커 아직 몰라 그러니까 브로커는 아직 위치 밤에 안 찾았잖아 아, 그래? 어. 그러면 밤이 왔을 때 형이 아는 거야? 아니, 나는 아니야 형 맞잖아 나 아니니까? 나 브로콜리 쓰면 진짜 재밌게 할수 있을 텐데 마피아의 심리를 파악해야 돼요. 제가 마피아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데 의외로 이런데 안 낸단 말이지. 왜냐 그 동그란 그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이게 묶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이런 뻔한 데다가 숨길 수가 없어. 그럴 그저, 수가 없어. 나저 안에 봐봐. 아니야 없어. 자자자자자자. 지금 일단 여기 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건 마피아가 여기 안 숨겼다는 거야. 검사를 하러 오거든. 와 약간 이런 데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카메라 없으면 없겠다. 아야 없을 것 같다. 와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찾죠? 자, 시민 여러분들. 찾았어? 제가 한건 했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뭐야? 뭐야? 수갑이야? 어? 수갑. 수갑을 찾았어. 오케이. 야, 넌 시민인 게 분명해.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저부터. 안 어? 돼? 자, 리셋. <웃음> 왜, 왜 찾았어? 야, 그거 사야 돼, 수갑. 야, 야, 아, 근데 얘 시민이야. 진짜 시민이야, 쟤네. 리셋. 맨날 뒤져봤어? 야, 야, 근데 이 시민이네. 시민이네, 야, 진짜. 아부 안 해야 아니야. 여기도 있는 거야, 대박이다 몰라 없네 야 아까 형 아까, 오케이 한거 뭐야? 여기서 소리 난거 아, 오케이 한 소리 난거 여기서 찾았어? 야 도겸아, 도, 도겸아 도겸아 형도 예, 찾았어 힘드. 뭐야? 형도 찾았어 이거 몇 갠데 수가? 열 개인가? 어열개나게 아, 어. 하나인 줄알았 내가 다 찾는 줄 알았네 찾았다, 여기요 어, 거기 찾아봤는데 뭐 없던데? 난딴데 가야 돼. 이거 같이 있으면 절대 못 찾아. 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반갑소, 이원 어? 반가워 힘내지? 아, 니안 보이네, <웃음> 선크래스 끼니까 어, 아, 안 보여 너무 어렵다, 이거는 가자, 여기 없다, 여기 못 찾아 뭐야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오히려 이런 거를 이렇게 대충 찾아봐도 돼. 왜냐면 그 오만.. 그 묶음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렇게 마피아를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마피아의 심리를 마피아의 심리를 나는 지금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제가 시민일 때랑 마피아일 때랑 확연히 다른 이 컨디션 굳이 꺼내 보지 않아도 이 그.. 저는 그 마피아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5만 원짜리 분명히 그 고무줄로 또돼 있을 거란 말이지. 뭐좀 나와. 아 지금 여기. 내가 근데 마피아 의 심리 내가 잘 알거든. 고무줄이 묶음으로 돼 있을 거야. 어. 내가 거기 다 뒤져봤는데 한번한번저 확인을 해봐. 증잔 밑이 어둡다. 형은 이거 찾았거든. 어. 마지막에 봐. 형 진짜 시민이야. 시간 딱 늘려줄게. 얘들아 27초 남았어. 빨리 찾아야 돼. <웃음> 마피아는 우리가 못찾게 방해해야 되는 거잖아 정한 열심히 찾는 거 보니까 이번에 시민이구나 일어나봐 <웃음> <이상하다. 웃음> 이쪽 다뒤집이지 않았어? 아 어렵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웃음> 너무 넓다 뭐 벌써 보이라고? 아 재밌네 이거 아 내가 마피아가 아니니까 재밌네. 배신자를 이용해 선장을 찾았는지 보고하세요. 어 최첨단이에요. 아, 이렇게 화면구나 좋다. 아 이거를 찾았는데도 공개를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찾으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수리 게임을 살짝 해야 되네. 수리를 해야 되는데 나 약간 의심가는 사람두명 있어. <웃음> 일단은 내가 수갑을 찾았을 때 이거 밝혔잖아. 밝혀고 나서 한1분 뒤에 원우 형이 나한테 와서 도겸아 나 이거 찾았거든. 나도 시민이야. 이랬어 어, 아... 근데 원우가 되게 열심히 안 찾더라고 심리님을 아, 강요한다 게... 강요했어 나 진짜 열심히 찾았어 원우 되게 열심히 찾았는데 <웃음> 아니, 열심히 안 찾으면 그걸 찾을 수 없어요 되게 의심됐고 그리고 순간이가 지금 의심스러워 내가 마피아 심리상 마피아도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어 요 왜냐면 사람들 의심하거든 요 맞아 그치 렇 그치 <웃음> 내가 그냥 초으로만 <웃음> 순간이, 슈와 디노, 원우 의심 돼. 아니 나 순간이 확신해요 어. 나도 순간이 내 지금 표정이랑 <웃음> 자세가 벌써 비... 오늘 조슈아 멋있다 고마워 네, 어. 아, 슈아가 표정도 굳어있고 애들 웃을 때 같이 못 웃고 어. 한 박자 늦게 웃고 잠을 많이 못 잤대 어. 미안하다 슈아, 디노, 누구누구 중에 있으면 은 애들이 진짜 표정이 굳은 거고 어. 아니면 진짜 잘하는 거고 어. 얘내 근까이 순간이죠 제제 진짜 100퍼야 200 200퍼 마피아 2 0 0 내가 아, 내가 바보야 내가 내가 5년이라 했냐야그 미안한데 미안한데 다리 되게 불편해 보여 지금 구간철이 다리 되게 불편해 고한철이 <웃음> 어. 스트레칭이 <웃음> 어. 잘안 되는 거 같아 얘들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 너네 지금 도겸이 의심돼 아니 안돼 안되지 도겸 완전 시민이지 나 완전 시민이 슈아야 도겸이한테 그수감 넘겨 뭐야 우리 시민이면 어, 우리가 시민이잖아. 플러스 어깨.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원우야 도겸이한테 넘겨 근데 그거 알지? 여기서 내가 마피하면 진짜 아, 어, 오케이야너그 어, 정도로 진짜 마피아 잘하지 못해 그거 진짜 마피아 아니야 <웃음> 근데 우리가 <웃음> 지금 여기서 시민인 <웃음> 걸 빨리 밝혀도 좋은 건가? 자 그러니까 <웃음> 지금 <마피아닌다> 제 백퍼다 <웃음> 시민 <웃음> 밝히는 게 아니지 시민이라고 <웃음>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웃음> 왔다 왔다 승관이다 승관이다 <웃음> 그 승관이 야, 야 근데 수가 물이 몇개 찾았어? 네 쪼달려? 적잖아우정으로도줄수 있어? 그럼 소유권을 나한테 줬으니까 어, 그 사람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가 어.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승관 한번 해보자 승관 한번보자 승관 한번 해보자, 아! 해보자. 아! 아! 안돼왜 이렇게 하면 그냥 감정적으로승면아 승관아 지는 거야 승관아 지는 거라고 지는 거라고 승관 승관이 야감정적으로가면안돼 지는 거야 지는 거야 너가 마피아가 아니면 시민이야?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뭔가, 뭔가 내 생각에는 너는 말, 말할 기회를 좀 줄까? 아 어, 미안하다 <웃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근데 다 갑자기 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도겸 원래, 아, <웃음> 원래, 원래 첫 판은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근데, 근데 아까 형이 나한테 그랬다? 진호야, 아니야 그거하찮다는 아, <웃음> <형은> 정말... <웃음> 아, 마피아가 신나겠네 야 우리 신중해야 돼 근데 한 사람 야, 어, 마피아 몸값이 한, 한 명당 십만 원이야 만 원이야 얘들아 얘들아 야, 내가 이때 잡아야 됩니다. 이때 안심한 사람을 한명 봤어 너야 아 눈빛이 저렇게 바뀌어? 아. 아. <웃음> 진짜 도겸이 형이랑 호시 형 때문에 아, 오, 오늘 다 망했어 야 미안해 너 하나 죽는다고 망하진 않아 다그 마음으로 항상 시작은 그 마음으로 가잖아 자 어쨌든 한 명을 정해야 되니까 한 명씩 짚어보자 다들 자 호시 형부터 나는 나는 디노 어. <웃음> 진짜 이용아 어. 여기다 뭔지 어. 알겠는데 좋아, 어. 허점 어. 좋아 어. 나 이때 내가 내가 이 멘트를 할 때까지 얘 표정을 지켜봤어 오, 오, 오. 예리한, 예리한 척, 예리한 척 예리한 척, 예리한 척아 예리했다 안심했어 오. 오케이, 우지 피곤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시 아 조시 그럴 수 있어 아. 그래 내가 전 마피아에서 그랬잖아 뭔가 말을 좀 덜하기 위해서 졸린 척을 하게 돼. 지나치게 떨려서 어.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니까 그컴 d 운을 하고 퍼지고 이런, 이런 게 있어. 뭔가 내가 말을 덜해야지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 이제 도겸 형 나는 하, 순간이 같은데 일단은 넘겨두고 원우 형. 아까 너한테 그 수갑 찾았을 때그 음, 멘트가 아직도 생각나는 됐거든. 거야. 저는 슈아 형. 아, 어, 자이나 디노 입에서 내 이름이 안 나왔다는 게 정말. 어. <웃음> 아 마피아끼리 한명 보내는 거죠 지금. 원우 나는 디노. 오케이. 아, 디노 도표 디노도 조금 야, 디노. 의심되긴 해 사실. 아. 오케이. 에스쿱탑 득표. 나도 나도 디노. 오케이. 어? 어? 디노가. 오케이. 나는 나는 조슈아. <웃음> 난 나도 슈아 형. 오케이. 대표. 4대3 모리는 승관이가 다 당해놓고 잘 모르는데 4대 3이 없으면 그냥 디노 갈게 오케이. 너 자꾸 핸드폰만 줘 그러니까 왜 뭐해? 누구는 찾고 응. 연락하는 거야 저. 아, 나, 나, 나, 나. 어나나는 이거 누가 누구 지목했는지 메모하려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사람 나는 디노 디노 오케이 5대 4. 4죠 승관이 잘 빠져나갔다 <웃음> 아니야 그 다음 줄 아, 거야 아. <웃음> 아니 나도 디노랑 슈아 형 중에 뽑고 싶은데 아유나 일단 그냥 숫자 맞출게 난 슈아 요어난 디노 아, 아 일단 내가 디노인 어. 이유를 정확히 내가 디노를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디노가 일단은 그 갔다 왔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초적으로 처음으로 촬영 전에 대기하던 화장실 맞아, 맞아 여기도 찾는 곳이에요? 요라고 물어봤어. 요아 여기도 아 찾는 뭐야. 곳인가? 어. 어, 아 그러면은 저기 영상 조사실이기 때문에 갑자기 다녀오자마자 여기 자신의 그 뭐냐 규칙을 물어보고 한다는 그러니까 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지. 어. 당연한 시민이었으면은. 그냥 내가 어디든 찾으면 돼 맞아 맞아 그래서 어디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갑자기 비디는 이 여기도 찾아야 야, 돼요? 야너 마피아 아니다 아그니까어 그것도 그렇고 야너 마피아 어. 너 얘가 이거 안 했으면 마피아를 모르겠네 어, 아, 근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소중해 되게 소중좋아 어, <웃음> 둘이 이 말로는 안 믿어줬으면 나 진짜 비겁지 해체할 뻔했어 요 <웃음> 아, 내가 탈퇴할 뻔 내가 더러워서 나갈 뻔했잖아 진짜 <웃음> 어쨌든 과반수 의견이 디노가 나왔으니까 디노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 어 일단 승관이 형이 확실하게 말한 그 심증에 대해서 어. 좀할 말을 하자면 어, 네, 내가 오. 다 멤버들 있는 앞에서 어. 여기 찾는 곳에서 말하는 거는 진짜 마피아 까발리는 행동이야 어. 내가 3년 전에 나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3년 전에 넌 어. 아직 3년 어. 전에 머물러 있어 하지만 나는 그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 어. 승관이가 말한 그 질문은 왜한 겁니까? 의도 순수하게 진짜 여기도 숨긴데 궁금해요 아, 아까 우리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네. 근데 이 대기실은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대기실도 음? 찾는 곳인가 가궁을했 해주셨어요 아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그 아니 아 그래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진심으로> <얄긴> <해>. 그럼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치? 내가 심인이면 안 하시면. <웃음> 네가 의심받은 행동을 <하는> 한 거지 <웃음> 그러긴 하지 어. 야, 아, 그...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발론을한 거잖아 한성적으 순간 지는 거라고 발론을 했잖아 발론을 <웃음> 그 <웃음> 지는 거 하고 발론다 했으니까 선택을 해보자 하나 <웃음> 둘셋 어? 혹시 재밌었는데? 죽었어 아 아쉽게 죽었습니다 아, 네. 마피아 지도가 죽었어 아맞으안돼한번한 번씩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다시는 어.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 제가 또 기회를 주면서 잘 잡는 친구예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상금은 내 거다 너무 뛰 거다 잘받습니다야 이러면 은 승관이 맞게 안 하면 좋습니다 어. 야, 야 이게 우리 편이리 똥쪽이야똥이야 <농> 야, 우리 둘이 진짜 똥이였어, 똥이였어 야 너도 똥이야 야 너는 나가야 야, 너 나가 야 야, 이 자식아. 야, 너 뭐, 야, 야 야, 너 눈빛 뭐야 야얘 야. 연기 배웠거든요 요즘에? 예. 연기를 배우자마자 이 진실된 눈이 나오네 진짜 흔들렸어 진짜로 아, 나도 조금 아. 흔들렸어 야 잠시만 나한테 미안해서 사과 좀 먼저 해준 거야 미안해 나, 나. 진짜. 어, 진짜. 어, 야, 미안해 미야 진짜 야 이래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돼 겉모습이 어떤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얘들아 이제 60만 원이야. 야, 더 파이팅하자. 오케이. 좋아, 좋아. 감사히 었습니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닥치는 게임의 시민자 의사입니다. 시민으로서 마피아를 추적하며 마피아를 처형하고 숨겨진 보물의 채자 획득하세요. 또, 밤이 찾아오면, 의사로서죽은참가자를살리세요이번에도 중복 지붕을 불 죽은 자 알겠습니다. 아, 의사 머리 아픈데. 은자은자참가자를 자리에서 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죽은 를리에습니다 어, 그걸... 와! 승하나. 이게 괜찮아. 왜이게 괜찮아. 괜찮아. 어. 야, 얘 이제는 화나만도하다난 어. 너무 죽을 걸 알았어. 나나 승관이 살릴 줄 알았는데. 설마 의사가 자기를 살렸어? 어. 그러면 진짜 재미없다. 진짜. 어. 너무나 날 살려야 어. 되는 거 아니냐? 의사 근데 <웃음> 여기서 여기 진짜 의사 의사 너무 의사. 불쌍해 지금 <웃음> 의사가 의사 지금 꼰냐 요 보고 있잖아 잘못 짚었다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의사도 의사, 의사 혼난다 두 번째 라이브 게임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낀 반지가 없어 내 이름은 김민규야 나는 백화점을 갖고 있어 나 어제 와인 러 샤워했어 <웃음> 나는 최근에 살 10kg 쪘어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거짓말을 못 하는데 거짓말 게임을 못 하겠어 형이 제일 잘하잖아 진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넌 아 <웃음> 벌써 속은 거야 봐봐, 넌내 거짓말에 속은 거야 우와 나 이제 술안 마실 거야 오 그래, 거짓말이다 난 14살이야 <웃음> 난 사실 65년생이야 색깔 <웃음> 아니, 왜? <웃음> <웃음> 야, 너 65년생이면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야 도겸이 형, 도겸이 형 <웃음>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도겸이 어머니가 67년생이셔 <웃음> 당신은 누구 년생입니까 <웃음> 네? 하하하 <웃음> 거짓이면 내가 이기는 거지 진 거지, 바보야 진실? 이겨야 돼, 제발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끄는 거야 거짓이었어야 돼너왜 6,5년생이야? 헐! 아, 6,5년생 그렇게 안 늙었어 <웃음> 아, <웃음> 이러면 좀더 아니야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 6,5년생 아니잖아 맞을 수도 있어 <웃음> 오케이, 많아줘 만해 올라와봐. 우리이잖아 너, 너, 보고 너야야 내가 말이야? 이게야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때.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야 아무도 무난해 가났어 <웃음> <웃음> 티났어 나도 좀 설마해서 사실 거기서 딱 했는데 딱 하니까 아 이건 큰일 났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형이 저기서 말을 할때난 여기서 머릿속으로 계속 불려주었던말을 근데 사람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마피아가 되면 난 시민이야 자기 주문을 걸지 않는 이상은 더 의기수심해진다? 내가 여기서 더막 했으면 더의심했 아니 오히려 막 했으면 의심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래? 어. 근데 네가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이 잠긴 너 보이면서 너무 아. 더 의심스러운 거야 내가 너무하면 다관심또 나한테 쏠리니까 오 두더더더 이렇게 할까 봐 어쨌든 거짓말을 못 하는 만큼 난 순수하다는 거니까 너 이제 마피아 마지막 반론할 때 처절하게 거짓말 치는 거 나오니까 그것만, 그것만 오늘의 하이라이스야 어. 처절하게 거짓말 <웃음> 내가 여기서 오버했으면 다나리지심했을걸 제가 지금 연기를 배워요 <웃음> 연기 배우는데요 <웃음> <웃음> 어렵네요 <웃음> 나이러다 진짜 이미지 큰일 났는데 아. 뭐, 뭐 순수한 거지 뭐